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 잘 실천 되지 않거나 견디기 힘들 때 같이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어,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제가 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음, 어, 일단은 일하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사실 우리에 대한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어차피 흐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도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헛되이 보내면 안 되지만 그냥 일할 때만큼은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 그런 날은 일단은 음, 시간이라는 건 어차피 가게 돼 있다 내가 짜증을 내면서 보내든 어, 조금 뭐 다른 일을 찾아서 하면서 보내든 그 시간이라는 건 어차피 가잖아요 상대적인 거라서 저희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고 즐거울 때는 금방 가고 이럴 때는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견디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면 그래도 낫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시간은 어차피 간다 <웃음> 그리고 어... 상대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정말 시간 안 간다 너무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시간은 가게 돼 있어 우리 빨리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솔직하게도 말하죠 너무 별거 아니라서 <웃음> 실망하셨겠지만 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내마음가진 생각을 가, 바꾸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도 항상 그 말을 새기면서 해, 해요 일을 할 때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좋게 생각하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좀더 견디기 쉽고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정말 짧은 토크지만요 우리 하루하루 같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봐요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왕 지나가는 시간 어좀 힘차게 밝게 보내면 좋잖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